네 안녕하세요 이제 3경기가 곧 시작될건데 저희가 2경기 쉬는 시간동안 사실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네,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 아니 저녁시간인데 네. 7시 경기 시작에 이제 해설로 불러놓고 <웃음> 저녁밥을 준비를 안해주면은 제가 배고파서 해설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해요 제가 기획을 제가 기획을 한 리그인데 거기까진 제가 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오늘 너무 긴장을 해서 사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아니, 배고프시죠? 배고프셨죠? 배, 배고팠어요. 근데 그쵸. 그 생각이 저는 생각을 못한 거지. 말 근데... 많이 하니까 배고프지? 아 죽을 것 같았어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3경기 이제 예. 조태 코리아와 함께하는 서포트 대전. 서벤져스 팀과 FCS 팀이 준비 중인데요. FCS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클랜 명 같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클랜 명이나 팀 명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서벤져스 팀은 뭐 인벤의 뭐 서포터 게시판, 그렇 굉장히 어 유명한 서포터 게시판에 네. 활동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번 또. 네. 지식이 되게 풍부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무튼 서포터 게시판은 서포터 챔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이걸 구상을 할때 굉장히 유력하다. 유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네네. 그리고 재미만 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웃음> 원래, 원래 이게 연구가 많이 되면 될수록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만의 연구 결과. 아, 해가지고, 네. 그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서벤져스 팀은 이제 한 분이 골드시고 나머지가 모두 다이아 이상의 티어를 티어로 있는 이제 실력이 출중한 팀이고, FCS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와 골드와 뭐 실버 플래티노 모든 이제 네, 그 티어 때가 있지만, 아무래도 한 클랜이고 팀이다 보니까 뭔가 좀더 그렇죠. 협동심. 좀더 쫀쫀한 그런 네. 걸 기대해 볼수 있겠죠? 쫀쫀한니요 <웃음> 쫀쫀한 팀워크? <웃음> 팀워크? 네, 네 쫀쫀한, 쫀쫀한 팀워크를. 팀워크를 한번 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뭐 네네. 퀴즈 준비되어 있죠?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조택 그래픽카드가 걸려있는 지금 퀴즈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빨리 경기를 시작을 해야 돼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방송이 나가고 있죠. 지금 퀴즈가 나와 있는데요. 저 내용을 카페네이버.com 조택매니아 조택매니아 포럼 카페 이벤트 게시판에 답을 올려주시면 선착순 한 분께 지금 이거 나와 있으면 네, 네. 지금 한 번만 화면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네 선, 이걸 드립니다. 시록. 선 선착순인가요? 네 선착순입니다. 지금 빨리 빨리 이 문제의 해답을 맞춰주시는 분께 네 지금 급하신 것 같으니까 <웃음> 어 네, 좀 네, 자, 지금 잡다고 하시는데 뭐, 자 어... 이거 뭐 선착순이면 제가 그러면... 미리 다음 경기부터는 제가 미리 답을 알고 이제 바로 아, 하면 가능... 저도 하죠 받나요? 가능하죠? 근데 답을 아실 수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지금... 되죠. 안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래라. <웃음> 네. 그래서 <웃음> 일단은 네 퀴즈가 나가고 있고요. 조택코리아가 주최하는 네 조택리그 중간 퀴즈를 지금 보내드립니다. 네. 블랙하이글러시 외관을 가진 조텍의 올인원 네. 일체형 PC로 올인원 일체형 PC가 중요하고 저기 그래픽카드가 내장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PC에 보통일 은때 내장형 그래픽카드가 있죠. 그래픽카드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러면 퀴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고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네, 게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준비되면 바로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배짱으로 네, 네. 네. 들어갔죠. 일단 진영은 파란 팀 쪽이 아, 보기 좋게도 FCS 팀이네요. 그죠자 FCS 팀이 굉장히 빠르게 벨코즈, 레오나, 룰루, 케일. 그렇죠. 케일이 왜안 나왔어요? 케일이 나올 때가 됐죠. 그렇죠. 케일가 이제 럭스까지. 어 굉장히 라인업이 강력하죠. 일단 벨코즈가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벨코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요 원래 벨코즈가 딜러 가 역할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 저희가 뺐었거든요 그 라인업에 25개 그 서포트 챔프에 뺐었는데 많은 분들이 벨코즈를 왜 뺐냐 벨코즈도 서포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자 그리고 확실히 브라움이 네, 레오나도 나오는데 왜 브라움이 안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브라움까지 이제 픽을 하진 않았지만 올려 놓은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아, 확실히 여기서... 이제 케일과 음. 룰루가 나오면서 네네. 레오나를 정글로 돌린 모습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스펠로만 봤을 때는 이제 탑에 케일이 가고 정글에 레오나가 가고 바텀 라인에 어... 룰루와 벨코즈? 가 가고 룰루가 아무래도 AD 룰루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원거리 딜러 역할을 담당할 것 같고 미드에 럭스 이런 식의 라인업이 될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뭐서벤저스 같은 경우에는 정글 볼베. 그렇죠. 정글, 정글 볼베가 가... 네. <웃음> 네. 말씀하시죠. 저는 왜 볼베가 서플리그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네. 좋아하나요? 저희... 이거는 사실 볼벳서폿이라는 게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있지 않습니까? 볼벳서폿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볼벳서폿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왜 네. 볼벳서폿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저희, 제가 그 경기에 나갈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여대 리그를 나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볼벳서폿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나름 일반 게임에서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볼배 서폿을 이렇게 붙여서 어쨌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넣었는데. 알겠습니다. 역시 아, 볼배는 네. 네. 이제. 볼뱃 한다고 하셨나요? 제 보세요. 그럼요. 뭐, 저도 야쏘 서폿 합니다. 아, 그 하색이. 하 네, 일단은 <웃음> 지금 이제 설명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지금 일단은 블루진양의 FCS 팀, 그리고 어 퍼플 진영이 서벤져스 팀이구요 서벤져스 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지금 서포트 게시판 인벤 서포트 게시판에서 나온 팀이고 이제 FC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뭐 클랜이나, 클랜이나 팀 이런, 활동을 네, 네, 하는 팀 활동을 네. 한 팀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잠깐 벤픽을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이제 아무래도 서벤져스 팀 같은 경우에는 룰루와 르블랑, 볼리베어 모르가나, 카르마 좀 마법 데미지에 치중을 하면서 사실 양 팀에 그래. 양팀 모두에게 룰루가 있는데 이 룰루들의 아이템 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기처럼 뭐 AP 아이템을 갈 것이냐, 주문력 위주의 아이템을 갈 것이냐 하지만 룰루는 공격력을 올려도 굉장히 그쵸. 강력한 굉장히 강력한 그 서포터이기 때문에 AD 룰루가 음. 나올 가능성도 기대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룰루는 그러면 거의 거의 올라 인을 다 커버를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정글 빼고는 거의 다 정글, 정글도 갑니다. 정글도 커버가 가능한 겁니까? 가끔씩 가더라고요. 음... 저는 그니까? 네, 가끔씩 가더라고요 야수수단처럼? 야소 서포트 좋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야소 서포트 좋대요. <웃음> 쓰레시가 이거 날리는 거다 막아줄 수 있고. 아, 그렇네요! 원거리 딜러들끼리 들교환할 때 바람장막으로 들교환 막아줄 수 있고요. 음. 초 중반에 압도적인 데미지로 라인을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푸시력도 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제가 브라움을 상대하면서 약간 야소랑 비슷하다고 뭔가 느낀 게 있거든요. 안 비슷합니다. 안 비슷해요? 네. 제가 느끼기만 그랬나 봅니다. 네. <웃음> 네, 그래서 야소 서포트 좋다는 거 여러분. 야소 서포트 하세요. 저도 오늘 집 가서 야소 서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게만 해봐라. <웃음> 야소 서포트는 좀, <웃음> 야소 <야소서폿은> 서포트는 <웃음> 손도 좀 타고요. 야소에 좀 능숙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야소를 하고 싶은데 다른 라인이 이다 비워져 있다. 음. 그럼 그냥 묻지마 픽하면 됩니다. 묻지마 픽하면 됩니까? 그리고, 치읍, 아, 피읍 한마디 하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야소가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소 서포트. 야소 서포트 그렇게 좋습니까? 좋습니다. 저한 좋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네, 지연 시간이 십, 10... 6초가 남았죠 네, 일단 자,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맹솔지보다 소복항규가더 이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인정하십니까? 아왜 빨리빨리빨리 빨리, 리그 아아 정말 미치겠네 정말 <웃음> <웃음> 알고 있어요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제가 실물이 그래도 솔직히 복항규에서 제가 실제로 보는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웃음> 우울하다 화장 고칠 거예요. 아 실물이 화면보다 네 실물이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시죠? 아 우울하다 카메라를 잘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거 제가 쌍꺼풀이 없어서 그래요.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화면을 안 받는 거지. 물론 제가 예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화면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웃음> 화면보다는 그런가요? <웃음> 쌍수 안할 거야. 저기 <웃음> 쌍수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쌍수 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안 하는 것도 매력 있지 습니까아 그럼요 저는 제외모를 사랑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하얀어진 귀여워 귀엽대요 뭐라고요? 하얀어진 귀여워 힘내라고 뭐, 하지마 하얀어진이 하얀 제 인벤 닉네임입니다 하얀어진? 음. 아 네, 인벤 닉네임이에요? 네 인벤 닉네임입니다 아, 저는 뭐, 뭐라고 거야. 발음하는지 몰라가지고 하얀어진 아 하얀 어... 귀여워 이러길래 <웃음> 하얀어진 귀여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양님 자 역시나 네. 이번 세 번째 경기도 한 분이 로딩이 좀 느려요. 그렇네요. 항상 느린, 로딩이 느린 선수가 있죠. 그럼요. 그럼요. 전 이제 보통 건전지 컴퓨터로 게한다고 놀리는 <웃음> <웃음> 건전지 지금 넣고 컴퓨터 한다는데 왜이 회단이 네. 혈압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웃음> 건전지 컴퓨터라고 컴퓨터로 한다니 <웃음> 아 난리났죠. 건전지 어. 고 이제 막 돌리면 돌아가긴 하거든요. 느리긴 하지만 <웃음> 자 이제 경기가 일단은, 시작되었고 네. 아이템, 아이템을 아이템봐야도란님 두개 룰루가 도란검 네 역시 한쪽은 이제 주문력 룰루고 그렇죠. 한쪽은 이제 공격력 룰루가 되는 네. 확실히 룰루가 네. AD 룰루가 네. 저도 가끔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그 저는, 저는... 설랭에서 이제 다이아일 셀린저 구간에서도 AD 룰루를 합니다. 왜냐 제가 끌리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흥미로우니까. 네.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건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3.1.7을 가고 뭐, 무한의 대검을 착용하게 되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어떤 캐릭터가 쎄도 그렇게 끼면 굉장히 세긴 해요. 어떤 캐릭터를 가도, 어떤 캐릭터를 가도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방금 약간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아무래도 모르가나와 벨코즈가 정상적인 서포터로 활동을 하게 될것 같고, 아이템을 보니까. 네. 이제 뭐, 정글레오나, 처음에 스노우볼 굴러갔죠 시 s 나 뭔가 좀, 조금의 제, 이만큼의 제거. 네, 재미 골드는, 그렇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안날수 있겠지만, 시야를 네. 하나 제거했다는 점. 자, 지금, 있죠? 인베이드, 자, 지금, 인베이드 들어가죠. 인베이드, 아니, K를 밟고, 자, 아, 시야를 확인했는데, 잡아내기님, 오! 잠깐만요! 이건 앞전면을 다가지고 Q를, 큐를... 전면 Q! 그렇죠! 이거 잡아내줘! 그렇죠? 아, 이거는, 약간의 아, 약간의 약간의 판... 약간의 약간의 아, 아, 이거는 카르마가 너무, 너무, 너무 패기로웠죠? 자랑했어요. 그죠? <웃음> 너무 패기로웠죠? 난 전멸도 있다, 있다? 뭐 이런 식난 <웃음> 전멸이 있으니까 들어갈 거다 <웃음>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죠. 네명이 있었거든요. 내 전멸은 절대 뒤로 쓰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들어갈 <웃음> 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굉장히 패기로운 앞전멸로 퍼스블러드가 트 나오게 됐고 자 이제 퍼스트블러드를 뭐 룰루가 먹었죠. 자, 자, 자 이거 원거리딜러가 퍼스블러드 트 먹고 시작하는. 좋죠. 그렇죠. 자, 이제 라인 스왑까지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벨코스라는 룰루가 탑으로 가네요.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순간이동까지 활용한 탑솔로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순간이동을 활용해서 2대1 라인 스왑을 걸고 네네. 뭔가 확실히 좀 클랜. 팀! 이런 느낌의 운영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레오나와 케일이 미드갱? 이앱 미드갱? 어, <웃음> 자! <웃음> 자! 이앱 미드갱! 어, 어, 어! 이거! 안보나요 아, 아, 자! 이거! 따윈, 야! 따윈. 야 이거! 이거는, 하지만 레오나가 전멸이 없네! 아, 아, 아! 그렇죠! 아, 잘 살아가는데 아, 성공했습니다! 그쵸! 일단 저렇게 돌아왔는데 저렇게 살아간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두 명의 플레이어가 시간을 미드에 쏟게 됐는데 아무래도 풀스펠이다 빠졌다. 두가지의 스펠이 다 빠지게 된건 조금 기분 나쁘죠 그쵸 시작하자마자 얘네들이 막 미드로 와가지고 두명이나 와서 좀내 스펠을 버리했네 이런 느낌이죠 그쵸 카르마는 그냥 버렸는데 좀... 그림 자체가 조금... 자 그래도... 그죠? 자 그래도 케일이 같이 정글링을 돌아주고 있어서 한번 시간을 이제 미드에 소비하긴 했지만 볼리베어랑 비슷한 속도로 정글링을 돌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팀같은 느낌이 나는 운영이에요. 그렇죠. 자, 2레벨 깔끔하게 찍었고요 깔끔하게 찍었죠. 자, 이제 바텀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와드로 확인은 됐어요. 룰레 와드로 이... 인해서 두명이 바텀으로 간다는 정보는 확인이 되었고 자, 여기서의 교전 중요하죠. 여기서 쌍버프가 전멸이 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게 좀 들어가게 되면은 쌍버프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타워 안에서 지키는 게더 안전하게요. 저렇게, 저 CS를 먹으면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쵸? 자 c 시야를 확인했고요 레오나는 이제 정글을 계속해서 돌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무난하게 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케일이 사실 정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레오나는 정글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두 플레이어가 같이 협력해서 정글을 도는 플레이 아주 굉장히, 굉장히 좋은 좋죠? 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골렘 먹고 온 자 이거! 서머프야 서머프 큐! 큐! 큐! 무릎 맞춰! 아, 이거 잡아내고 서머프네 아, 아, 네, 성공합니다! 자! 갑니다. 아 이거 르블랑 서업프먹고 살아가는데 아 굉장히 크죠? 레오나가 아무런 재미도 못 보고 뺏겼잖아요! 자 이거는 레오나 정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레오나 정글이 정글링이 빠른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더블 버프가 있을 때 재미를 그렇죠. 못 보고 그냥 전사했다 이거 굉장히 큰 데미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르블랑이 지금 쌍프를 먹었거든요. 자 뭔가 이제 궁극기가 있는 타이밍도 아니고 해서 큰 압박은 주지 못하겠지만 버프를 빼앗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그리고 볼리베어가 이제 레오나가 바텀에 있었고 추가적인 킬이 발생했음을 알고 이제 계속해서 카운터 정글이 해주고 있죠. 그쵸. 레오나 정글이 답답한 게 이런 식으로 카운터 정글을 당하기 시작하면 정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쵸. 저 쭈꾸미들 있지 않습니까? 저, 저 옆에, 옆에 쭈꾸미, <웃음> 쭈꾸미들이라고 합니까? 네, 쭈꾸미요. 쭈꾸미요, <웃음> 네. 여전 쭈꾸미인걸로 네, 쭈꾸미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그 동안에 볼리베어는 갱킹을 노릴수도 계속... 있고 뭔가 카운터 장군를 계속할 수도 있고 뭐, 선제, 미드! 선택 여지가 많아요? 달리러 맞는데... 자, 옆에 눈치 빠르게 미리 지원을 와있던 그렇죠. 자, 어! 이거 그냥 무리해서 들어가면 자, 이거! 것 자, 같은데요. 자, 이거 들어. 정말 빠지겠죠? 아, 그렇죠. 아, 네. 조금 아쉬웠죠 위치가 확인이 됐었는데 그쵸. 조금 무리하게, 무리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좀 아쉬운 전멸이었죠 그쵸. 자 레오나가 오히려 카우서 정글 된자 하지만 저렇게... 무섭지 않죠 무섭지 않죠 데미지가 없는데 자 때려봐 때려봐 하지만 죽을 것 같은데 아 오. 역시 레오나 씁니다네요 아, 레오나 쎄요 너무 무시했어요 그쵸 지금 아까 피가 3칸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웃음> 그렇죠 너무 무시했습니다 너무 폐기롭게 그냥 먹었죠 <웃음> 역시 강합니다 레오나 정글 레오나 정글 강해요 <웃음> 대 친구가 레오나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레오나로 정글을 가라고 하면 정글을 가더라고요, 레오나로. 좋다고. 그렇죠. 원래 하는 사람은 다 좋아요, 어떤 챔피언이든 우르 고도 좋고 딩고도 좋고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 눈에는 다 좋아보여요. 그니까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진리죠. <웃음> 인생의 진리죠. <웃음> 자, 케일이 초반에 이제 어 자, 이거 봐야죠. 이거 봐야죠. 좀킥 미... 모르가나가 살아가는... 어 굉장히 플레이 깔끔했죠. 일단은, 네, 네네. 카르마가 일단은 세이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스펠 두 가지를 다 쓰면서 엄청난 속도로 타워를 향해서 돌진을 했죠. 그렇죠. <웃음> 역시 빨라요. 힐과 카르마의 그 쉴드를 받으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빨라지니까요. 자, 아무리 그래도 이제 르블랑이 네네. 사일런스, 침묵이 사라졌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K를 압도하기는 힘들어졌고 아무리 상버프가 있다고 해도. 그렇죠. 자, 하지만 피스! 어, 어, 좀... 네. 네 라인전에서 뭔가 르블랑 뭔가... 힘들어 보이니까 평화를 그렇죠? 선언을 해줬죠 친구끼리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지금 렉이 걸려서 합체됐어요 미니언이 <웃음> 미니언들도 서로 합체를 하고 굉장히 네. 보기... <웃음> 보기... 아 보기적으로 <웃음> 갑자자 <웃음> 나중에... 서... 이거 네. 아맞아갑니다 역시 친구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네요 아... 그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친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까고보면 비즈니스적인 친구예요 그냥 대학교 때 만난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 저 대학교 때 친구들 비즈니스적으로 안 만나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한대? 아, 다른 친구들 <웃음> 뭐, 아 그래? <웃음> 다른 <웃음>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자 볼리벼가 아, 추가적인, 네, 추가적인 키를, 키를 가져가고 가져가죠. 자 지금 룰루도 HP가 상황이 별로 안좋았는데 지금, 지금 키를 이면서자 미드에서 정글러끼리 영원의 노드일 싸움 노드 싸움, 싸움, 싸움 <웃음> <자, 지금 웃음> 가고있죠 지금. 지금. 지금 와 이거 영원의 노드 싸움 정력처럼 서로 열심히 때리는데 이거 진짜 주고받는 느낌이죠 네 서로의 강함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웃음> <웃음> 볼리베어입니다 <웃음> 네. 그렇죠 서로의 강함을 인정했죠 너좀 쎄구나 나. 괜찮구나 이 정도면 자 서로의 강함을 인정하고 레오나와 볼리베어가 사이좋은 모습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네요 자 이제 뭐 3대3이고 글로벌 월드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두 번째 버프 타이밍이 조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버프를 갖춘 타이밍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궁극기가 있는 타이밍이라는 소리고 그렇죠 자아 이거 블루 버프 레오나가 먹었죠 레오나 기분 좋죠 이거. 그럼요. 네, 럭스는 기분이 살짝 나쁘지만 레오나는 기분 좋죠. 레오나 의, 의도적으로 먹은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궁극기 빨리 쓸수 있고 이도 빠르고 큐도 빠르고 자 그럼요? 지금 모르 가다가 안무빙 하고 아자 르블랑이 매서운 네. 갱킹 자 이거는 킬이 나올 네, 것 나올 같죠 각이죠. 자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그. 제 무슨 말하는지 까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정확 진행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방금 상황이 지나가니까 정리가 안 돼서 까먹었어요. 괜찮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지금 뭐 이제 FCS 팀이 네. 초중반에 뭔가 좀 유리하게 가져가나 싶은 그런 경기 운영이었는데 그쵸? 아무래도 레오나가 한번 키를 따게 되고 그죠? 그 것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씩 굴려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서벤져스 팀이 조금씩 유리하게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용싸움도 좀 관건이 될것 같고 이 팀들 그쵸? 두 팀이 사실 네네. 그 라인전에서의 뭔가 그런 것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게임을 풀어나가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보통 탑라이너들은 탑에서 라인전만 하고 원딜러들은 이제 c 스를 먹고 그죠, 그죠, 그죠. 하는데 서포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정글러와 함께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라이너들이 다서포터다 보니까 <웃음> 정말 활발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웃음> 서로를 서포트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서로가 서로를 서포팅하는 아름다운 서포터의 경기. 그렇죠. 자 아, 지금 네. 뭐라 그랬나 살아가는데 성공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할 뻔했죠. 그렇죠 지금 미드에서 지금 보 네, 지금 어가 서벤져스 팀이 아자 어, 이거 이거 피스안죠 네네. 자, 지금 서벤져스 팀이 탑에 르블랑 혼자가 있고, 나머지 인원들이 바텀과 미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함부로 싸움 걸리면 위험합니다. 자, 지금 근데 자, 그 렉스 선수, 레오나, 레오나 이거 위험하죠? 내가 아, 이거 머리 숱다가, 어 무섭게 나고요 아! 어, 자. 자, 이제, 살아가야죠. 살아가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선수가 자, 역시, 르다 선수의 앞전멸은 매서웠고요.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전멸도 앞전멸을 활용을 하면서, 첫 번째는 잘였지만두 번째 전멸은 슬... 킬로 이어졌고요. 이어졌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케이렛에서 슬픔이 좀 비통함이 느껴지죠. 그렇죠. 우리 레오나가 죽다니. 아, 어, 자, 이거 2대1 라인에서 솔로킬이 나왔죠. 자, 2대1 라인에서 솔로킬 나오고, 모르가라 로밍! 자, 요거는 족쇄! 아, 이거는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 키리 나오죠? 안전하게 그렇죠. 가져갑니다. 아 이거 서벤져스가 굉장히 재미 많이 보는 그렇죠. 그림으로 가는데요. 레오나가, 썼거든요. 네, 레오나가 저 위치에 있었으면 안 됐습니다. 탑에 두 명이 가있고 상대팀은 그렇죠.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도 우리 팀 머릿수가 적어요. 세명4명세 3명, 명과 네 명에서 싸우면 당연히 네명이들이 이기겠습니까? 그럼요. 똑같이 이렇게 막 주먹 갖고 싸워도. 그렇죠. 네 명에서 때리는 거랑 세 명에서 때리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쎄레 삼위는 뭐 아닌 이상 그렇죠. 아쉽죠. 근데 오히려 레오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거기서 이제 레오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판단 미스였죠. 그렇죠. 그장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럭스가 블루버프를 먹지 못했고 좀 상황이 안 좋았었기 그쵸. 때문에 뭐가 좀 그쪽 라인에서의 교전은 피하면서 탑 쪽으로 네네. 두 명이 있는 탑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바텀 타워를 버리는 뭐 그런 식의 운영이 필요했는데 아 처음에 이제 라인 수합을 하면서 거기서 재미를 봤어야 되는데 라인 수합이 재미를 못 보게 그렇죠. 되고 영원히 줄이 끊기지 않게 되고 자. 아. 자, 줄이 끊겼는데 네. 별건 없었죠? 네, 줄이 끊겼지만 별건 없었습니다. 자, 또 화면이 정지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쵸. 자, 에펙스 선수가 굉장히 견, 견제를 잘 해주고 있긴 한데, 이제 와서는 뭔가 좀, 파워 안까지 들어가서 견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로벌골드도 이제 한 벌써 4 0 골드가량이 차이가 나고. 그 어, 진짜 무슨, 가랑, 가라, 비에, 소매, 소매졌듯? <웃음> 가라, 비에, <가라비에> 소매, 소매 그것 때문에 진짜, 지금 계속 스무스하게 스무브를 굴리면서 밀려 나간 거죠. 그렇죠. 네. 그쵸?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느낌 아니까, 아, 네. 느낌 아니까. 그럼요. 이게 아유. 한국말의 장점이죠. 그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느낌, 느낌 알았으니까. 네, 됐셨습니다. 느낌 알았으니까 됐죠. 네, 네. 시청자분들도 대충 아, 아, 자 지금, 아, 자, 뒤에 볼리배어 준비 중이고, 아. 정말 아, 아, 아 여기서 피스자자 자, 지금 승환 이동도 왔고요 뭔가 앞으로 난타전이 예상되는 과정인데 앞으로 도안 남았어요 자 지금 볼리베어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좀 흘리었고요 자 봐봐 볼리베어 죽었죠 네 아까는 죽을 각이었죠 자 역시 레이저빔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롤루가 정확한 타이밍에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볼리베어와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좀 뭔가 딸피의 눈이 멀어서 앞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자, 굉장히 궁극기 활용 좋았죠, 에펙스 선수. 굉장히 좋았죠. 자, 이걸로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죠. 자, 지금 이 인원으로. 네네. 할수 있는 운영의 최선은. 네. 서로 타워를 바꾸기라는 겁니다. 탑타워를 주면서 이제 네네. 바텀으로 4명, 3명의 인원이 몰려가서 이제 바텀타워를 바꿔주고 탑타워 바꿔주고 미드로 몰려가면서 미드와 다른 라인 타워를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는 그... 네, 저... 바꿔가는 그... 식의 운영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마지막쯤에 와서는 용 시간쯤에 우리가 그쪽으로 갈게 아, 운영을 하면서 좋게. 그렇죠 네. 그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쵸? 이제 용때 우리가 머리 숫자가 더 많게 아, 운영을 하면은 그쵸. 정말 똑똑하게 운영을 하면은 이제 골드 차이를 조금 극복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일단 용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번외편으로 이제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적 버프를 컨트롤 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안정력을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규형 사랑한대요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남자팬을 사절합니다 <웃음> 소설 보고 싶다 시는데 <웃음> 소설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더 해먹은 다음에 <웃음> 할거 없을 때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네. 어. 자 지금 장이폐기롭게 들어가도 자 지금 처 위험했죠. 걷는데, 아, 네. 굉장히 위험했죠. 전멸로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아쉬운 전멸이긴 했는데 전멸로 살아가는 모습 보였고요. 네. 자 지금 카르마가 계속해서 파밍을 하고 있는데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어요. 카르마가 정말. 지금 오히려 더 컸나요? 네, 지금 뭐 CS도 굉장히 잘 섞으면서 자, 지금 9레벨에 이제 있을 만큼 성장을 했는데 자, 레오나 이니시에이팅. 아! 시계시 너무 빗나가면서 자, 왜물 네, 가냐? 물어 가냐? 물어 가야. 물어 가라. 아카르가다. 아! 아 이게 오히려 아 잡아갑니다. 자, 아 무가없죠 어, 어. 저좀 어, 어.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제 빼는 룰로, 게 좋죠. 폴리베어. 폴리베 아, 역시. 쉽게 접근을 못 해요. 역시 뚜벅이에요. 아! 안, 좋아, 안 좋아하신다고. 네, 저 뚜벅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아, 역시 뚜벅이는 저런 상황에서 무려 아, 아 역시 역시 유틸리티가 있는 르블랑이 <웃음> 오늘 킬을 축하하는 평선이죠. 이건 평화선이에요. 그럼요. 지금 굉장히 평화롭네요. 자, 역시 이 뚜벅이 챔프와 유틸리티성 챔프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킬 결정력은 야 르블랑이 역시 아궁극기를 깔끔하게 빼주는 뚜벅이는 저런 거 못하거든요. 저는 뚜벅이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웃음> 네. 전투방이 저, 저, 저, <웃음> 좋아할겁니다. 볼륨이.. 아, 아, 저렇게 카메라만, 깔끔하게 또.. 자 서벤져스팀이 뭔가 킬을 잘 주워 먹으면서 그쵸. 좀 걸어가면서 킬을 잘 주워 먹으면서 좀 성장을 잘하고 있죠. 타워도 그쵸? 많이 밀리게 됐고 뭔가 1,2경기처럼 일단 기분 좋은.. 게아 뭔가 또 킬이 <웃음> 나오게 됐고요. 네네. 일단은 기분 좋은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포킹 자체도 지금 굉장히 유리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벤져스 팀이? 사실 이 마지막 그 최근 교전에서 네네. 5대5 교전에서 뭔가 FPS, FCS팀이 좀 유리한 감이 있었는데 처음 시작은 유리했는데 네네. 아 뭔가 스킬샷이 여러 개가 빗나가면서 데미지가 조금 부족해서 모르가나를 못 잡게 됐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가 너무 컸죠 자 지금 룰루끼리 피스 그쵸? 지금 다시한번 안내해드리면 지금 관전서버 자체가 좀 좋지 않아서 네 말씀해주신대로 어 이건 클라이언트상의 문제라서 더이쪽자자 자, 네, 레오나 레오나가! 아, 아 레오나가 너무 좀 팀원이 없는 곳에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잘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명이 잘리게 되면 이제 아내 친구 도와줘야돼 하면서 자들 에펙스 선수도 잡히고요 아 여기서 럭스공 없나요? 아! 럭스공! 역시, 럭스궁은 이 맛을 쏘는 거죠. 럭스궁이 아주 쏠 때도 신나잖아요막 소리 들이면서 막. 그럼요. 제가 사운드만 나왔으면 데마시아를 외쳤을 건데, 사운드가 안 들려서. <웃음> 자, 그럼 용기가 안 나시는군요. 아! 아, 아 깔끔하게 벨코스가 하나 가져갑니다. 야, 레이저 조합으로 두 명의 레이저가 킬을 하나씩 나눠가지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네, 둘다 레이저, 레이저 챔프네요. 그렇죠. 레이저들이 굉장히 그킬 결정력이 좋습니다. 좋네요. 자. 일단은 좀 상황이 정리가 된 상태인건가요? 네 1,2경기처럼 뭔가 좀 초중반 이후에 뭔가 한 번에 큰 교전 이후에 뭔가 그쵸? 좀 게임이 많이 기울어지는 그런 양상이긴 하지만 FCS팀이 확실히 팀, 클랜이라는 이름을 걸고 교전 중에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실수들이 한두 개씩 있긴 하지만 잘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요. 잘 싸워주고 있어요. 팀파이트를 그렇죠. 자, 모라가나가 혼자서 용을 건드리기에 저 용이 너무나도 세 보이죠? 그렇죠. <웃음> 지금 그래서 춤을 추고 있네요. 네. 의식이라고 하죠? <웃음> 그, 지금 잡기 전에 의식을 네, 하는 건가요? 부두의식 같은 네, 자 지금... 이거 자 어. 다같이 순간이동 <웃음> 의식을 하다가 성스러운 의식에 그렇죠? 뭐 방해꾼이 있으니까 좀 순간이동을, 네, 해서 순간이동을 해서 좀 괴롭혀주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확실히 볼리베가 아, HP가 갈... 근데 HP가 달지도 않으면서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냥을 해주고 있고 야, 여기서 한번 한번 아,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승부사. 대마야 아, 역시 대마샷! 아, 가갑니다 자, 요거 어, 레오나, 레오나, 짜증 미... 아, 레오나가 또 다시 한 번. 아, 카르마가 정말 레오나를 잘 노리고 있어요. 자, 슬로우 걸렸고요. 두 번째 슬로우 걸리고, 중재가 있지만, 이거. 저거 좀 위험하죠? 아, 아, 데미지가. 감사합니다. 1, 2경기에서의 르블랑은 데미지가 달라요. 룰러까지 아, 잡히게 되고, 아, 궁극기가 다 빠져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아, 힘들죠. 아, 자. 굉장히 이득받죠 서벤져스 팀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굉장히 가져가고 이득 있습니다 자 1,2경기와는 다른 것이 지금 1,2경기에서 르블랑들이 그렇게 성장치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3경기에서의 르블랑은 성장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르블랑 10킬 1대 3어시네요 아, 이 정도로 성장을 하면은 네요이 정도로 성장하면은 뭐 페이커가 뭐야 나도 할수 있어면서 페이낼수 아. 있는 그 정도의 성장치입니다. 10킬이 되니까요. 그럼요. 하면. 나도 그 이번 경기에서는 페이커 낼수 있어 이런 그럼요. 이 정도의, 그 정도의 페이커죠.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이제 1차 타워 미드 1차 2차 다 밀어냈고 시야 장악하면서 이제 바론 베이트 아니면 적 버프 컨트롤 하면 이게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지죠 게임이.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봐도 FCS팀이 좀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역시 카르마는 공부를 좀 잘하는 챔피언이에요 딱 봐도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똑똑해 보입니다 그렇죠 딱 봐도 똑똑해 보이는 챔피언이 책가지 가지고 있고 벌써 책 다섯 권을 읽었다는 그 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저 카르마가 확실히 처음에 앞전멸을 지적이에요 그냥 좀 뭔가 그냥 쓴게 아니에요 그냥 뭐, 뭐 세레머니 같은 건가 막 거였을 수도 그냥 있어요 그냥 뭐 자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앞전멸을 써도 내가 앞점멸 써도, 레오나 니점멸 빠지고, 이제, 그, 개, 설계인가요? 설계? 더블 버프를, 더블 버프를 빼기 위한, 페이다 아! <웃음> 선수의 설계? 설계! 야, 아, 역시, 와, 역시, 고수의 플레이는. 그렇죠, 카르마잖아요? 똑똑하고, 그럼요. 똑똑하고, 진짜, 죠 원래 설계랑, 그, 설계랑, 뭐 그런 것들은, 설계랑 그렇죠. 스노우볼은, 갖다 붙이면 다 설계고 갖다 붙이면 다 스노우볼이에요 어, 그렇죠 그럼요 <웃음> 지금 딱 봐도 지금 설계했다고 하고 설계한 거 같거든요 아 역시 좀 달라요 사실 앞점... 야 음. 처음에 거기서 레오나의 전멸이 빠지면서 더블바프가 르블랑이에 돌아가고 르블랑이 치킨 1대2 3번씩 하기까지 있거든요 지금 야 네. 설계왕이에요 설계왕 갓설계 갓설계 자 지금 지금 이제 그 개건 PD 분께서 두산중공업이라고. <웃음> 저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굉장히 카르마가 설계, 카르마의 설계로 인해서 게임이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볼리베어가 성장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지금. 어, 또 나왔네요. 든든한 네, 저 죽음, 저 쓸데없는 큰 지팡이. 죽음, 저. <웃음> 네, 어... 지팡이끼리 헷갈려, 헷갈려요. 뭔가 지팡이처럼 생긴 것들문 다. 뭔가 <웃음> <웃음> <웃음> 지금 굉장히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아, 네, 지금 공황장같 가서. <웃음> <웃음> <웃음> 네아네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지금 룰루가 귀엽게 도망을 가고 있고 네네 자 이번 한타마저 타워를 끼고 한타를 하고싶은데 지금 하고 좀 불안하죠 지금 볼리베어 들어가고있거든요 자 지금 볼리베어 타워 자 지금 볼리베어 아아 네. 체력이 너무 좋아서 뚫을 아, 수가 아, 없습니다 쳐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아 여기서 이렇게 가려가 스키가... 볼리베어 지금... HP 깎일 생각을 하고있어요 네. 포지션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아! 자, 저 단단한 블리, 볼리베어가 네, 게임의 아... 앞에서 탱킹을 다 해주면서 뒷라인 딜러들이 적당하게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고 우리의 기대를 모았던 카르마는 뒤에서 그 범위 데미지만 먹고 딜은 못 넣었지만 살아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쵸. 지금 볼베가 아까 맨 처음에. 아, 이제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들어가죠, 있어요. 뒤에서. 자, 볼리베어가 앞에서 들어가고 뒤에서 이제 룰루와 또 뭐가 들어갔죠 뭐 어쨌든 많이 들어가면서 <웃음> 추가적인 키을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지금 볼리베 정말 단단하네요 자 확실히 AD 룰루가 3일체와 뭔가 아이템이 나오면 강력하긴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단점가요 중력을 단점인가요? 가, 간 룰루보다 좀 초중반에 해주는 할수 있는 범위가 좀 작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뭔가, AD 캐릭터들은 챔피언들은 다좀 성장치가 기대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치 높죠. 기대력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성장 기대치가 나오기 전에 게임이 힘들어진다. 그럼 사실 저... 굉장히 무기력한 그쵸. 챔피언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해보기도 전에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 좀 나신... 않는... 아쉽죠. 네, 그런 모습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이쪽 주문형 물론는 굉장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대캡이 나오죠? 죽음의 모자인가요? 라바돈의 죽음 모자죠? 네. 그쵸. 데스캡이 좀더 편하니까 대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캡 좋죠. 자, 캡 좋죠. 아.. 여기서 잠깐.. 또 피스! 그렇죠. 여기서 잠깐 멈추는 것은 이제 서로의 시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서 잠깐 뭐, 교전이 있었을 뻔했는데! 그죠 그렇죠. 아 뭔가 좀.. 벨커즈가 많이 아팠어요. 이번 교전에서.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상상은 가네요. 네. 지금, FCS 팀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지금 저 팀은 10시 이전에 지금 이 게임이 끝나야 돼요. 아, 청소년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지금 굉장히 지금, 아, 아 지금 마음이, 마음이 지금 답답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자, 빨리 끝내고 지금 볼리베어가 뒤쪽으로 지금 돌아왔고, 또 들어오려고 오, 뭐 네. 하는데 잘 마크를 했죠. 근데, 근데도 들어오려고 해요. 자, 어!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오, 좋아요. 자, 반격을 잘, 한번 잘 반격하는데 성공을 했고, 빠르게. 적쵸라고 해야죠. HP를 채우고 와서. 다시 한번 교전을 해줘야죠 그쵸 지금 근데 지금 버티가 너무 세가 들어보고자 레이저 발사 아! 아 1차 레이저는 데미지를 네, 크게 해주지 못했고 자 이렇게 되면 뒤에서 돌아가는 다이브에 르블랑의 다이브에 일단은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지금 서로의 강함을 한 번씩 확인을 했고 주권이바거니 <웃음> <갔던> 했고 장군멍건을한 <웃음> 다음에 그쵸 하지만 여기서 유리한 건 타워를 밀어내고 있던 네 서벤져스 팀이 용을 챙겨가면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웃음> 저 타워를 밀겠다 이번엔 한번 그쵸. 우리가 용서해준다 깔끔하게 일단 그렇죠. 가져가고 자롤로가3일체가 나오긴 했는데 24분, 24분 30초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의 3일체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사실 3일체는 15분 정도에 나와야 정상적으로 뽑히는 아이템이고 그렇죠. 지금 24분이 넘어갔을때 이제 뭔가 좀 크리, 스태틱, 스태틱도 나오고 좀 뭔가 좀 데미지 딜링이 되는 그쵸. 그런 타이밍인데 아쉽죠 조금 아쉽죠 자 이제 뭐 일단은... 덱캡도 나왔을 네. 것 같고 일단 정리를 하고 돌아갔어요. 용을 먹고 <웃음> 그렇죠. 이제 뭐 2차 타워 남은 것이 탑과 바텀인데 탑과 바텀 2차 타워를 정리를 하면서 네네. 3라인 2차 타워를 밀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바론 쪽 시야를 먹으면서 바론 베이트나 바론링을 한 다음에 다이브 이런 식의 아...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일단 FSS 쪽에서도 어느정도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이시점에서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볼리베어나 탱키한 서포터 챔피언들이 좋은 점이 네네 사실 뭐룰러가 지금 이번 게임에서 AD로 가고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 데미지에 기반의 주문력 그 마법 데미지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AD 룰러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마법 방어력 아이템만 정말 죽어라 가게 되면은 그렇죠. 정말 안 죽는 탱커가 탄생하는 거죠 아 정말 서벤져스 팀이 잘 노렸습니다 잘 노렸죠. 아 서브 대전에 게임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역시, 역시 서로의 게시판에서 뭐가 연구를 하면서 그렇죠? 죽어받은 거예요 이제 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네. 게시판이라는 게 사실 오픈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팀들도 이제 서포터 게시판에 가서 정보를 같이 공유. <웃음> 공유.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렇죠. 내부 정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 얘네 되기세요. 이런 거 얘네 이런 거뭐 좋다고 하고 준비할 것 같아. 우리는 거기에 어머, 맞춰서, 맞춰서 이런 거 하자. 뭐뭐 <웃음>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웃음> 그런 방법도 있네요. 아무튼 그렇죠. 오픈 공간이니까요. 네. 그럼요. 사람이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웃음> <웃음> 그쵸볼수 있는 건 보고 정보는 그렇죠. 정보랑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이게 뭐 유료로 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료기 때문에. 그렇죠. <웃음> 어뭐 내가 뭐 본다는 데뭐 틀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건 파괴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이제 견제타들은 볼리베어에게 데미지도 줄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자 이제 2차타워까지 자 이제 과차 2차타워를 밀었으니까 탑 2차타워까지 돌려깎기를 하면서 탑 2차타워 웨이브 잘 만들어 놨죠 이렇게 웨이브 만들어 놓고 역시 인벤러들이 그 인벤 그뭐 거기 아, 가면 공주들이 그쵸, 웨이브 만드는 법다 웨이브 뭐, 뭐, 만드는 요 있거든요 그러고 만들면서 이제 운영 돌려깎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운영의 서벤져스 운영의 서벤져스 아 정말 역시 연구가들이에요 그쵸? 연구가들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 거기서 그렇죠. 그그 정를 공유하고. 네, 내가 그 게시판에 아 레이저, 내가 게시판에 정말 열심히 글을 써왔고 소롱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게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있어. 거죠. 야, 역시 음. 강력합니다. 볼베가 한번 패기를 부려보지만. 네, 조금. 네. 네, 좀 아프죠. 은근히 아프죠. 지금 포탑이 굉장히 세거든요. 자, 어, 여기서 네, 여섯 들어가나요? 아, 자 이거. 아, 여기서 아프다. 같이 다 왔으면. 자, 어, 달려가거든요 잡히나요? 아 궁극기도 아, 못쓰고 잡히면서 뭔가 추가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기 아 맞으면서 웃고있죠? 때려봐, 그, 때려봐 때려봐 그, 안아파요 안아파요 벨코스가 때려도 안아파요 자 역시 볼리베어가 그 이전에 말파이트와는 다르게 간단한 아이템을 갖기 때문에 그쵸. 말파이트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도 맞으면 죽었거든요 그쵸. 볼리베어는 맞으면 죽지 맞아요. 않는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볼베가 어템을 어떻게 간거죠? 마법방어 아이템, 이제, 강철의 아 솔라리 아 펜던트와, 뭐, 고대 골렘의 영혼이와, 뭐, 헤르메스, 그쵸?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아이니다 다, 다, 그냥 단단하게 두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지금 망, 토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악세사리도 있고, 신발도 데... 있고. 캡이 좋죠. 데캡이 세 개에요. 데캡이 세 개에요. 빨개요. 정말. 역시 데캡은 좋아요. 데캡은, 데캡분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 저도 서포트 할때 가끔 심심하면 데캡 가거든요. 우리 원딜한테 욕안 먹게. <웃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저는 데캡을 가는 걸로. 지금 할말 없으니까 막, 막말하고. 아니요 저 거죠. 진짜로 요 진짜로 데캡 좋아요. 지금 지금 바로 낚시를 지금 낚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지금 여기서 네.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웃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자는 걸까? 그래서. 아네저 아까 데캡을. 그냥 가면... 데캡을 좋아한다. 근데 데캡을 좋아하죠. 어쨌든 오케이. 데미지가. 깡 깡으로 이렇게 붙는 거니까. 깡 깡으로?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깡으로 붙는 거니까 괜찮아. 자, 이동 속도 카르마. 어, 자 지금 이니시이팅 궁극기. 어, 어 영거의적스 사용하면서. 게임, 자, 중사가 걸리긴 했지만 볼리베어가 다가잘빠었고 자, 럭스가 자, 아, 럭스가 럭스가 아, 저거는 려라 볼베. 아, 아, 카르마가 아, 잡아놓고 아, 볼베가 막 들어가도 막 음... 들어가도 추가적인 킬이 발생하지 않죠? 볼벨은 맞죠. 너무 단단하거든요 자 이것도 잡히고 아, 여기서 잡히네요 일단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딱히 방법이 나와있죠떼려봐떼려봐떼려봐난 <웃음> 저, 저, 아, 다하니까 역시 볼벨 저렇게 살아나가거든요 저 체력 재생 패시브는 제가 볼벨를 좋아하진 않지만 저 체력 재생 패시브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징그러울 정도거든요 저 정도면 자 이거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지금... 족쇄 맞으면 거기 또아 아, 아, 역시 족쇄가 굉장히 되게 가니까아 네. 이거는 아, 이제 서렌더를 쳐도 어렵죠. 이상하지 않을만큼 많이 길었고 네, 2만 어렵죠. 고요 정도가 차이가, 차이가 나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요 <웃음> 자오 일단은 사실 아까전까지만 해도 럭스 궁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은 좀 간지러운 느낌이죠 자 아, 저런 하고 했다가 이제 다시 서로의 본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상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교전이 없네요. 아, 네네. 르블랑은 알아요. 그렇죠. 르블랑은 검버섯. 그죠. 일단 들어가고. <웃음> 그렇죠. 딱, 그죠. 리신과 르블랑을 쓸데없이 Q와 W를 막 써줘야 됩니다그죠 이게.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르블랑 리븐 야수. 네. 그죠. 뭐 리신. 그쵸? 이 챔피언들하는 그, 그, 의미거든요. 그죠. 뭔가 이렇게. 있어보이잖아요 그럼요 움직이는게 날라가다가 W 한번 써줘야되고 그쵸 리신을 했으면 인셋킥을 한번 성공해야되고 그렇죠 그 리신을 하는 리신의 픽하는 의미 자체가 리신킥을 하기 위해서 인셋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이기기, 굉장히 많아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그킥을 위해서 그한 게임에 인셋킥 한번 성공하면은 해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난 내가 할거다 했어 재미봤어 뭐 재밌으니까요 어쨌든 차는 찼으면 된거죠 그럼요. 그럼요 사실 르블랑 리신 리븐 야쏘 이런 챔피언들은 검맛을 안 부리면은 그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 르블랑은 굉장히 성공적인 픽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거 신성의 검 발동 효과인가요 뭐죠 신성의 검 맞죠 네 지금 야, 제가 아이템을 확인 안하고 뭔가 삥 하길래 봤는데 신성의 검 그쵸 제가 요즘에 랭가로 신성의 검 랭가를 굉장히 자주 참, 하거든요 쉽습니다. 신성의 검 랭가가 어떤 의미 가 있는 겁니까? 어, 우선은, 달려들자마자 신성의 검을 키고, 강화 큐를 크리티컬로 터뜨리면서, 바로, 빠르게 한 명을 삭제시키고 시작하는. 일단, 그런입니다. 한 명을 잡고 시작한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이거 사랑있니다죠 슬로우가 제대로 그렇지. 올렸기 때문에. 빠지고 자, 전멸 빠바박. 빠바박. 일단은 좀 빠바박. 힘들. 어, 보이지만 일단 살,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자, 볼리베어 룰루가 달려들면 타워가 무섭잖아요. 타워가 무섭지 않죠. 이... 아니, 볼리베어가 피가 안 깎이고 있습니다. 이... 자, 이... 볼리베어 타워 무한히 맞으면서 전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하고 있죠. 아, 저기 력한 레오나. 레오나의 숨기밖피드어나요 하지만 한번 살려주고 여기서 이 다음 장면은 죽겠죠. 그죠? 일단은 지금까지 피스. 자 여기서 한번 세명이서 포비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뭐 나는 어떻게... 빡빡이다 1번 외쳐봐 <웃음> 네 나는 빡빡이다 <한> 10번 <웃음> 외쳐봐 네 나는 빡빡이다를 외치지 못하고 일단은 사망한 네, 정리가 된걸로 자아 자는... 역시 <웃음> 이겼으면 우물앞에서 한번 한번 해줘야죠 저, 저, 그렇죠 저 하죠. 네, 르블랑 특히 맞아주고. 르블랑 리신 네. 야소 이런 애들을 한번 들어가줘야돼요 자 이렇게 해서 3경기가 종료되었고 서벤져스 네네, 팀이 세강 진출에 네, 성공했습니다 사, 네 3강 진출에 네,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FCS 팀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1 0시 전까지 이게 게임이 끝나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네, 하지만 아... 뭐 이제 마음이 많이 조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그 이벤트 매치라고 하지만 그죠. 같이 뭐 같은 친한 팀이나 클랜원끼리 같이 대회도 나가고, 그렇죠? 좀... 좋죠. 네, 추억도 쌓아가면서 팀원 간에 좀더 돈독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가 뭐 여기서 이랬으면 그쵸? 우리가 이래... 이런 분위기 말고, 네, 이런 이만이... 분위기 말고, 네. 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재대로 그렇죠. 잘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재밌게 했다. 그렇죠. 뭐 아까 레이저 보셨지않습니까 그렇죠. 레이저 빡빡 쏘는 거. 레이저 두 분이 막 이렇게 팀원들을 까고 그러진 않겠죠? 어, 그런 상황이 있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웃음> 저는 알고 <웃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없는 걸로 일단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네, 상명기 서벤저스 팀이 승리할 를수 있던 원동력은 페다 선수의 처음 앞전멸로 인해서. 설계를 굉장히 잘했다는 점. 그쵸. 거기서 거기서 쌍거파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 레오나가 전멸이 빠지게 되면서 레오나의 더블워프가 르블랑에게 돌아가고 르블랑이 캐리를 완전 캐리를하는 캐리를 그죠. 지금 13킬로 끝났습니까? 16킬로 끝났네요. 16킬로 유거시로 끝났는데 캐리를 했죠. 이 모든 거를 저펠다선생 카르마. 그죠. 처음에 드루와 전멸로 그쵸. 만들어낸 거죠. 앞전멸. 그죠. 그래서 퍼블을 주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또보여주 퍼블과 거. 승리를 어떤 걸 할래? 그러면 역시 승리죠 그죠 역시 승리죠 뭐 퍼블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조테코리아와 함께하는 네. 그 서폿대전 네. 3경기가 마무리됐고 서벤져스팀이 뭐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네, 압도적인 경기를 4강 진출에 보았죠. 성공했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죠? 네 마지막 마,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네, 마지막 4경기 서폿유저버스 환영팀과 다바쁜데이 팀의, 네. 다바쁜데이 팀의 다바쁜데이. 경기로 네. 광고 화면 잠깐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